만약 지금 나를 보는 게 마지막이야. 응.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아? 아, 근데 그거? 이상해. 이게 마지막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니가 소원해줬다시피. 아빠는 늘 오늘 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응. 생각은 있어. 아니다 네, 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 또... <웃음> 어,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이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 이 순간을 좀 담아두고 싶은 마음 나도 간직할 수 있지만 아 이걸 응. 남겨두면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아,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대화를 했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내 친구들 중에는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이미 엄마가 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된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점들이나 이런 거공감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들을 조금 준비해 왔다. 네, 준비가 되셨느냐? 네, 준비됐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음. <웃음> 일단은 우리가 되게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 음. 이번에 엄마 아빠가 나간 건 처음이지? 음. 항상 우리가 나가다가. <웃음> 그러네. <웃음> 어, 14개월 만에 공항에서 나를 봤을 때 엄마 아빠의 심정이 어땠는지. 꿈인 줄 알았지. 꿈 같았지. 아빠가 생각하는 그 지금까지 딸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 때문에 아빠가 어. 한테 놀랐어? 시간한모습 내가 아무한테나 웃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웃음> 아주 만족스러운 대답인데 <웃음> <웃음> 어제 대화하다가 이제 생각났던 질문인데 엄마 아빠는 나를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응. 내가 태어났을 때가 있잖아 응. 그 순간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었어 아, 임신했을 때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왜내 딸을 가지고 싶었어? 사람들이 딸은꼭낳야 된다고 그래 응. 꼭 있어야 돼, 꿔서라도 있어야 돼 <웃음> <웃음> 아, 그래 딸은 그런 존재구나 아. 가정에서, 집에서 그런 존재구나 응. 그리고 딱 태어났을 때는 고마웠어. 왜? 오빠보다도 너무 진통의 시간이 짧아서 <웃음> 머리가 더 작아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리고 새로운 경험도 했지. 앰뷸런스를 타봤지. 어, 제가 이거 타도 돼요? 이러는데 아니 입사부보다 위급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음. 타, 타줘야죠. 이러고 이어 이어 하고 막 가는데 밖에 커튼을 이렇게 보니까 음. 한남대교를 지나가는데 차들이 다정체돼 있는 거야. 음. 출근 시간대라 음. 아. 근데 이 차만 막 이어 이어 이어 막 신나게 달려가는 거야, 막 힘이 음. 없이. 음. 그래서 왠지 막 진통이 오면서도, 와, 어, 이거 너무 신기한 경험이다. 그래서. 어. 좋아, 어, 좋았어, 그치? 뭔가 어,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이 못 뭐, 나는 모르는 얘기들이잖아. 음. 음, 신기하네.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된 순간이었잖아. 음. 엄마 아빠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겪는 그건 어땠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배워서 잘 하고 싶다. 어. 엄마가 막 백과사전 찾아서 막 아, 읽고 그랬 백과사전 그랬다. 같은 책을 샀지. 어. 임신, 임신 육아 출아를 책으로 배웠네. 어. 계속 아, 잘 채, 배웠네. 책으로 배우가면서 책에 사느는 대로 어. 막 어, 뭐 그랬단 말이야. 그 과정이 어땠어? 그 과정 하는 게 재밌었어? 음. 음. 출산할 때 엄마가 숨을 계속 아프다고 막 이렇게 숨을 바깥으로 내쉬면 아이한테 산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뱃속에서 엄청 막지식하는 것처럼 고통스럽대 음, 음. 그래서 엄마가 너희 들날때 책에서도 써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명심을 하고 너무 진통이 올 때는 차마 그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손을 끌고이 <웃음> 바깥으로 안 나가게 배 틀어막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진통이 잦아지면 또그 계속 그 호흡법을 했어 라바지 음. 호흡법을 그래서 너희들이 뱃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올 때 너무 힘들지 않게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음. 음. 엄마가 어쨌든 어린 엄마지만 엄마가 되는 거잖아. 음.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한테 뭘 도와줄 수 있지? 엄마로서 처음 도와준게 그때가 음. 아닌가? 그게 음. 시작이 된것 같아. 음. 아빠는 그 변화의 시간이 어땠어? 감기가 무량했겠지 뭐. <웃음> 아 이제 남자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이 왔구나. 근데 그게 뭔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서 그 요. 응. 보호장치 아이들이 있다 이런 거 있지? 응. 항상 그게 떠나지 더라고 응. 신기했지? 아빠 그러면은 내가 스무 살때 캐나다 갔잖아 그때 떠났을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땠어? <웃음> 어, 어른 스텝부터 네가 계속 다른 미국을 가고 싶어 했고 했기 때문에 민아가 음. 이제 되게 좋아하는구나 음. 행복해 하는구나 그런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도 음. 있고 감사함과 아쉬움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긍정적인 감정들이 들었네 어, 그게 나는 되게 신기하고 고마웠던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은 너희가 잘 커서 독립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그거를 지지해 주는 게 당연한 것 같다 왜냐면 너의 인생이기 음.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이 들어도 그거는 별개인 거고 너네가 하고 싶은 거를 지지하고 존중해 주는 게 그게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다 하는 게좀 되게 고맙고 어, 나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했던 거야 아빠 생각 이런 게 있었어 사실, 우리가 무슨 뭐, 많이 키워본 것도 아니잖아. 반란 음. 두명 키우는데, 음. 적어도 아빠는 음. 아빠의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 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아빠 생각은 이런데, 뭐 아빠 말안 들어. 이게 이제 아빠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잖아. 음. 근데 그런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면, 결국 그 기준 안에서 그 아빠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야.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구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을 거 아니야. 음. 근데 그 시행착오가 다 재산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다 보면 그 면역력도 안 켜지지만 음. 나중에 다른 일을 할때 어떻게 할 줄도 모를 수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온실 속에 자란 화초가 이 잡초보다 보기엔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생명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빠는 좀 잡초로 생각하는 것 같아. 요즘 비바람이 몰아쳐도. 왜냐하면 아빠가 계속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거지. 언젠가는 그 비닐하우스의 수명이 다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마냥 비닐하우스 안에서 곱게 곱게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 그러면 거의 뭐 이거는 폭망이잖아, 폭망. 너희들 말로. <웃음> 어 그럼 안 되겠다. 어.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때 그때야 어, 아빠보다 모든 면에서 아빠를 능가해 줘서 고맙다. 음. 아빠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 라는 생각을 할때 아빠가 감사한 것 같아. 음. 그거는 야, 그래도 우리가 잘된것 같아. <웃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음. 이건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음. 나의 미래 배우자가 어디서 잘 자라고 있잖아 그럼 그 미래의 배우자한테 해주고 싶은 말못 받았어요 <웃음> 맞는 말이야 또? <웃음> 그거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 그 아빠들이 다 그런가? 싫어 별로 어, 이렇게 신나하고 <웃음> 행복이 내가 받아서 행복할 수 있는데 음. 근데 주로줘야지 행복한 게더 그게 더큰 행복 같아요 음. 인생의 동반자로 산다고 하면 서로가 그런 마음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빠의 그 바람인데 꼭 생각하고 싶지 <웃음> <웃음> 솔직한 삶 심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 유튜브 시작한다고 했을 때엄마어 음. 어떤 마음이었어? 엄마 걱정되는 마음이 좋고 어어 어, 왜? 막 사람들이 댓글 막 이런 것도 많이 그렇다고 도 음. 하고 유튜브라는 걸 엄마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음. 많은 사람들 앞에 미나가 노출되는 거니까 음.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또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음.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기 하지 근데 그건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준 거잖아 난안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 어, 그거는 이제 엄마도 알지 못하는 건데, 엄마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다가 아닐 수 있잖아. 음. 예를 들어, 부족하게 시작을 했더라도부족할때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항상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음. 아, 기도해 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알지 못하는 걸 미리 뭐, 하지 말아 어쩌라. 이거는 음. 내 수준에 맞추는 것밖에 안 된다. 음. 하나님께 <웃음> 올려드리고, 올려드리고 기도하자 음, 그렇게 아빠는? 음, 아빠는 좀 긍정적으로 본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미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많은 그러으로 인해서 본인이 좀 힘들어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미나의 그런 여제에 있는 변치 않는 무언가를 발견 해서 살찌는 캐피어? 음. 어, 캐피어가 우유 속에는 직원을 먹고 살다잖아 음. <웃음>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거 같아. 근데 이게 우유를 계속 공급받아야지만 잘할수 있는 거잖아. 음. 그 근데 그거를 공급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거를 누군가는 음. 먹어줘야지. 그치? 음. 또 만들 수있 어, 또 만들어지는 음. 거잖아. 음. 근데 유튜브하고 좀 뭔가 이게 오버릇되는 음... 것 같아요. 어, 음. 어그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 아티피어가. 유튜브가 이번에 그런 영향을 력 내가 막, 아, 이거 하고 싶어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아빠는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 자녀들한테 음. 엄마 아빠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아빠는 이런 너희들한테 똑같은 말이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음. 정말 자기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을 자꾸 경험하려고 노력을 해, 하면, 진짜 그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음. 엄마는? 엄마는 자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말을 배우고, 또 걸음 걷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다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 인생을 그때 그냥 너무 멀리 완성된 모습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옛날에 맨 처음에 걸음마를 배웠을 음. 때처럼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길을 갈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음. 지금 엄마 아빠는 행복해? 음.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니까 행복해 저 이렇게 귀하네 그치. 저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너 엄마, 아빠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 서로 나눈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뭔가 그거를 우리가 같이 음. 나눈 거 같은 그런 시간이네 저, 저 유튜버님은 어떠세요? 네? 유튜버님어떠요아 아, 일단 기회들이 참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웃음>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게 음.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늘상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음. 좀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도 그래도 더 알아갈 게 많구나 더 내가 모르는또 엄마 아빠의 눈물이 가구나 그러니까 그치가 응. 없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응, 응.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응. 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관계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 응, 그렇지. 나는 이 사랑을 받았잖아 엄마 아빠랑 이런 관계를 경험을 했고 그게 진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응. 어떤 건지 혹시라도 한 음.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경험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음. 생각도 드는 음.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날 깨어나자. 이렇게. 음. <웃음> <웃음> 잘 자. 좋은 꿈꿔. 음.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응. 응. 응.